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오늘은 10편, 18편을 낭독할 건데요. 제가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느껴진 그런 18편이었어요. 20절부터 제가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켰고 사악하게 나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가 그의 법규를 버리지 않았음이라 내가 그의 앞에서 흠 없었고 나 자신을 죄악에서 지켰으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앞에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보상하셨다 당신은 이늘을 입은 자에게는 당신의 이늘을 나타내시고 온전한 자에게는 온전하게 대하시며 정결한 자에게는 정결하게 대하시고 삐뚤어진 자에게는 완강하게 대하십니다. 이는 당신께서 겸손한 백성은 건지시나 교만한 눈은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등불을 켜는 이는 당신이시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어두움을 밝히소서. 내가 당신을 힘입어 대군을 격파하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도다. 이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약속은 진실함이 입증되니 이는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다. 여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이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는 나를 힘으로 띠띠워주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만들어 고지에서도 안전히 서게 하시며 그가 나의 두 손을 전투하도록 단련시키시고 나의 두 팔이 노트화를 당길 수 있게 하신다. 당신은 나에게 구원을 방패로 주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며 당신의 도우심으로 나를 크게 만드시미니 당신께서 내 발걸음을 위하여 내아래에 넓은 곳을 주셨으므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고 내가 내 대적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잡고서 그들이 소멸할 때까지 물러가지 않았으며 내가 그들을 무찌르니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내 발밑에 쓰러졌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나를 전투에 응하도록 힘으로 무장시키시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내 밑에 주저앉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께서 나의 대적들로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심으로 내가 나를 미워한 자들을 멸하였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호소하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지지나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작은 티끌처럼 쳐버리고 거리의 진흙처럼 던졌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민족들과의 분쟁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여러 민족의 머리로 삼으심에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하여 듣는 즉시 내게 복종하고 외국인들도 내게 몸을 굽히며 나아왔으며 외국인들이 넋을 잃고서 자기의 요새 밖으로 떨며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도다. 나의 반석은 복되시며 내 구원의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원수 갚도록 허락하시고 모든 나라를 내게 굴복시키셨다. 당신께서 나를 내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나를 원수들 위에 높이시며 포악자들에게서 구해내셨으므로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당신을 드높이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웃음> 여호와께서 자신의 인도에게 행신을 주시고 그름분 받은 자에게 영원토록 이늘을 베푸시니 곧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라. 다시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철옹성이시라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니 내가 내 대적들에게서 건져지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울가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휩쓸며 수홀의 줄이 나를 휘감고 사망에 덫이 나를 막아도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고 나의 울부짖음이 그의 귀에 닿았다. 그때 땅이 비틀거리고 산들의 기초가 흔들렸으니 이는 그의 진노 때문이라. 그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키며 그에게서 숯불이 불꽃을 튀기며 나오고 그가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짙은 흑암이 그의 발 아래 있었고 그가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 그가 흑암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짙은 비구름을 자신의 덮개로 삼으셨는데 그의 앞에 광채 가운데서 구름과 우박과 숯불들이 튀어나왔다. 여호와께서 또한 하늘에서 천둥을 울리시고 지존자께서 음성을 바라시며 화살들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많은 번개를 발하여 그들을 쫓으셨다. 여호와여 그때 당신의 콧김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습을 보이고 세계의 기초가 드러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팔을 뻗어 나를 붙잡아 많은 물에서 끌어내시고 강한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그들은 나에게 너무도 막강한 적수로다. 그들이 나의 재난의 날에 나를 대적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어 구원하셨으니 그가 나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정말 특별하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시는 자로 여겼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